래 가지고 세계였잖아 생각한다. 옛날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응. 그 내가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어, 네. 너무 큰 물고기니까 나도 실금 어종이거든. 우리는 낚시를 워낙 많이 있어서 응. 딱 걸면 어정하고 크기까지 알 정도였어 요그 당시에. 근데 도움이 좀큰게 걸린 거라 그래가지고 쭉 올렸는데 그걸 집중하고 시간은 앞으로 못 봤거든. 응.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돌에서 음. 그손으서딱 들어올리는데 갑자기 폭소리가막 치는 거 사람들이 하는 음. 이유 다 한가운데서 보니까 요트 한 척이 내 어. 앞으로 지나가면서 지나가다가 그큰 물고기 올리니까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다막 소리치는 거야 음. 소리 를 지르면서 아. 아, 그 친구들은 물, 큰 물고기 에 놀랬는데 어. 나는 요트에 놀인 거예요 아. 야 허리도 그, 없이 그, 지나가는데 어. 물고기왔다 지나가는데 야, 오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나 갈수 있겠네? 나는 생각이 들은 거야, 요트를 닦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요트를 타야 되겠다 그럼 정말 기름 걱정 안 하고 전세계를 다닐 수 있다니요 뭐 아마... 빠르게 가겠습니다 확실히 정도가 없겠어요? 그냥, 그냥 물고기 많은 데가 사면 다잡해요 제거야, 가가 낚시 인테리어이